자 반갑습니다 자이 명상 특강을 하면서 느타듯이 이 천재 복량 경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 이걸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동안에 우리는 명상 강좌를 시작하고 이제 준비를 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이 뭐였어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여러분들은 아마 명상하두였을 거예요. 그지 자, 그러면 이 명상하두가 어디서 나왔는지 알아야 될 거네요. 그죠? 네, 누구말아 내가 어떻게 유명한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한 네 하두를 하나 주구만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그 하두가 아니라는 거죠. 그죠? 그럼 하두라는 것은 뭘까? 우리 저번에 잠깐 얘기했듯이 소통하는 거잖아. 그러면 이뭐 처음 듣는 사람들인데는 이렇게 중요하지만은 이 명상 하두가 출처가 어디냐 이것이 중요한 거겠 그죠? 명상 하두가 어디서 나와서 정말로 명상하는데 이것이 하두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출처를 오늘 공개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천재봉양경 천부경으로 풀은 천부경으로 풀려져 있는 어, 세계주의 세계의 비밀 중에 하나인 이 천재봉양경에서 이것이 나타났다는 거야. 그러면 이 천재봉양경은 다시 어디서 나타나느냐 이것이 바로 천부경 육의 비밀을 풀게 되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이것을 해독을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이것이 우리가 풀리게 되는 겁니다 이 풀이 자결국은 천부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천재 봉향으로 가서 이것이 우리는 명상하두를 끄집어내는 그 완벽한 과학적 논리 수리법칙에 의해서 풀려져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천부경에서 출발한 이 거대한 흐름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가 태초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현존 인류들이 이 남긴 유산들 그렇게 글자로서 남긴 이 유산들을 보게 되게 되면 큰 종교의 흐름이 있어요 믿음의 종교, 신앙의 종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부경로부터 출발을 하게 되면 크게 하나는 이 천부경 80 환자가 있어요. 그죠? 천부경80 환자. 이것이 6의 비밀을 풀게 되게 되면 여기서 이제 출발하는 것이고 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알려져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위대한 은총으로 불려져 있는 찬송가 중에서 이것이 벌안이 된 거예요. 원, 인디안들이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 우리가 일종의, 그, 지금 찬송가에서 부르고 있는 어메이징 그레이스가 인디안의 원곡에 보게 되게 되면 이것이 우리는 조슴어로 만들어져 있다. 한자어로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자, 이 한자어로서 만들어져 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거는 어떻게 해요? 이거는 종교의 신앙심을 하는 우리는 원거, 어, 생활, 종교 생활을 위해서 이렇게 음 어, 설명해 난 일종의 경전에 속해요. 간단한 글이지만 은 그러면 천부경은 81자는 뭘까? 여기 보게 되면 천부 6절이라는 것이 있죠. 그지? 이거는 어떻게 우리가 어려움을 회신하고 우리는 귀신을 퇴치하는 경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기도를 한다든가 수행을 한다고 하게 되게 되면 게되 이런 마장들이 많이 붙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이 경이 우리는 전부 육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경을 하다 보게 되면 이런 내생에 걸리는 사람은 내생경 같고 우리가 해결을 하게 되고 전생에 걸리는 사람은 전생 같고 해결을 하게 되고 인생에 걸리는 사람들은 인생 같고 해결을 해 나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어떻게 귀신이든 조상이 되던 이런 것을 치내는 거예요이 치내는 경쟁이 하나예요 나머지 세번째가 우리는 천재 봉양경이에요 자 천재 봉양경은 우리가 수행이라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종교의 3원칙 이 종교의 3요소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3요소 하나는 우리는 그 경전이 필요한 거 그죠? 첫 번째는 경전이 필요한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어떻게 사람이 이야기하는 신도들이 이야기하는 이 기도문이 필요한 것이고 세 번째는 자기가 스스로 수행하는 수행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일종의 수행법이에요. 수행법. 자, 오늘 이 명상을 하다 보면, 명상이라는 그 자체는 우리가 나중에 깨달음의 경지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음에 순간적으로 막 도태왔다 해서 이런 거는 아니고, 이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는 그 방향에 의해서 이 천재봉양경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하도하도 하두 해서니까 하도가 어디서 나왔을까, 내가 만들었을까? 아니라는 거다. 그것이 이 천재봉양경 속에, 수행법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이 두뇌와의 소통에 의해서 소통을 할수 있도록 만들어진 그 부분들이 각 개인에게 부여되어 있는 이것이 화두다는 거다 어떤지 알겠지 이때까지 우리는 화두는 자꾸 말을 했지만 은 화두가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증도 묻는 사람도 없을 뿐더러 나나 나 참말로 어떻게 보게 되면 나는 엄청나게 궁금했을 것 같은데 응, 궁금해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다 그왜 그럴까? 나도 궁금한 게 내가 더 궁금한 거야. 질문을 안 하는 그 자체가 더 궁금한 거야. 알고 있어서 안았다고참 누가 알았는 건 모르겠지만. 자, 이것이 우리는 수행법이에요. 그러면 수행법은 우리가 어떤 것이 수행법일까? 수행의 목적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 그거 수행법 아니에요, 기도법은. 그러면 뭐? 도 태우는 거? 도가 뭔지도 모르는데 도를 태워? 네? 참나는 찾는 거 거는 일부분이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들이고 이 수행법이라는 것은 내가 이 깨달음을 얻는 거예요. 깨달음은 깨달음을 얻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지혜를 터득하는 거. 이두 개가 이 수행법이에요. 누가 보면 넘이 너무 그, 그 인생만사를 그거 뭐 점치는 거 그거는 그 깨달음이 아니고 뭐예요? 그 그러니까 그는 속입술 수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 깨달음의 경지로 나가기 아 위한 이 수행법이 이 천재봉양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안에 천재봉양경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수행을 하다 보게 되면 이 깨달음의 경지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뭘까? 이 명상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명상하두가 나오게 되는 거야. 이것을 우리는 명상하두가 되는 거야. 그러면 누가 해가지고 자기가 만들어진 글자, 니는뭐 마음을 비우라, 뭐 하심해라 이런 이야기는 이거는그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자, 그러면 너무 크게 복잡하게 하면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것 같아갖고 간략하게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죠 명상에 가는데 이외천재봉양경이 중요한냐를 갖다가 내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알아야 된대, 그지? 잠깐 알기 위해서 이것을 그래서 우리는 크게 이 천보경으로부터 이것이 국불한 이유가 천보경으로서 풀었던 이 천보육경이 천보육경이 이것을 인간을 응? 어려움을 해결해주고 귀신도 퇴치하고 고통들을 벗어나게 해주는 경위에요 이게 이거로부터 출발한 것이고 어메이징 그레이스는 어떻게 신자들이 신자들이 믿음을 갖고 갈수 있도록 만들어준 것이 어메이징 그레이스예요 이거 한국으로 된걸 지금 뭐 찬송가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발견된 인디안들이 부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는 원곡이에요 한국말로 우리 한국말이 아니고 이건 한국어다 한국어. 그러니까 한자어도 한자음. 한자어로 된 것을 우리가 설명하게 되면 신자들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이게 낙지해준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누구냐? 이 수행법은 우리가 어떻게? 이 길로 가는 사람들. 그렇게 스님이 되든 목사가 되든 신부가 되든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런 종교의 길을 가는 사람들. 신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법이 이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수행하는 법이 이 안에 들어있는데, 이 수행하는 법에, 법을 가게 되게 되면, 이 깨달음의 경지로 가는 길이 있어요. 이 천재 복량경 안에. 이것이 깨달음의 길을 가게 되는데, 이 깨달음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이 명상, 하두가 필요하다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제일 중요한 건 이것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 명상하두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잖아그죠 천재 봉양경을 하기 이전에 우리 하두의 정의를 잠깐 한 보고 가자고요. 뭐 우리가 하두를 반 사람들은 알겠지만은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라 인간이 행복해지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무엇이 있어야 행복해지겠나? 돈이 있어야 행복해지고 여기는? 우리는 다 정해놨어요. 우리는 행복해지는 것은 크게 네 가지다. 크게 네가지라 뭐예요? 하나는 나에게 균강과 생명을 줘서 그 뭐였나? 천명이라고 그랬다. 그러면 두 번째는 천인이라고 그랬지. 나에게 명예와 이렇게 지식을 줘서 예 천인이라 한 거고. 하나는 돈과 부부와 생활이 능넉하게 하기 위해서 천복을 준 것이고, 하나는 늠인데 이를 베풀고 사랑과 덕망을 쌓기 위한 이 천덕, 네 가지 유행이 있는 거예요. 이것을 이루게 되게 되면, 그 나머지 잡당한 건 돈이 아니다. 그랬다. 그 잡당한 것은 인간의 자기 욕에 따라서 그것을 추구해 나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해지, 인간이 행복해지려면, 크게 네가지를 했다. 그죠? 천명을 갖고 오고 천명이 주어지다면 나는 정말 행복한 거잖아 여러분들은 건강하게 오랫동안 편안하게 질병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그거는 최고의 행복이다. 두 번째는 자기가 가고자 하는 길에서 자기가 우뚝서 갖고 모든 것을 지식과 명예를 얻게 되게 되면 그것이 행복한 거잖아세 번째는 어떻게? 내가 굶주리지 않고, 너민데 구걸하지 않고, 너민데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내가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라면, 그것이, 엄마, 엄매나, 이제 나는 도움이 될까. 그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번째는, 내가 남을 위해서 도움을 줄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렸다면, 정말로 중요한 게조금로 넣어. 왜? 녹취생, 담배. 그때도 그랬는데 아, 그러면 이기지. 그것 때문에 그런는가 보다. 와이파이가 문제인가 보다. 와이파이 좌뒤 있는데. 실시간 때 있잖아. 지금 죽이다 자, 이렇게. 나좀 바꿔 끼면 되니까. 자, 그래서 우리는 행복해진다. 그러면 우리가 행복을, 우리가 그림으로 그리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그린다 했어요? 응? 행복을 그림으로 그리면, 요렇게 그린다 했잖아요, 이렇게. 다, 그러면 요렇게 그려보자. 이 명상을, 하두를 그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쩔 수 없다. 이것 자, 우리가 사랑을 표시다.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이것이, 우리는 자아라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치?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명상을 하다 보게 되면 자아를 찾아라, 참나를 찾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참나를 부터 시작하게 되면 우리는 이 자가 아 무엇을 해야겠나? 어떻게 해야 되겠 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참, 참. 참선을 해야겠그 그러면 우리가 참선을 한번 적어본다. 자, 참선을 하는데, 그 다음에 무엇을 보라 했어요? 참선이 뭘 보라, 뭘 보라 했나? 참, 볼 시자에 뭐를 봐라? 뭘 찾아라? 뭘 찾아라? 나를 한 개를 찾아라 했잖아. 한 개를. 그렇지? 이게 참새 있다. 그렇지? 이것이 혼, 하나. 혼, 하나. 혼, 다. 그렇지? 자, 그러면 참사를 하게 되게 되면 이거는 조금 있다가 설명할게요 참선을 하려면 그 뒤에 어떻게 해야 됐나? 좌선을 하라고 그랬다. 그제자 그러면 여기에 좌선을 한다 좌선을 하는데 어떻게 해라 했어요? 그 다음에 명상을 하라 했잖아. 그제 명상을 하려 했다. <웃음> 그러면, <웃음> <웃음> 홍두를 쳐야지, 그제? 자 우리가 명상을 하다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가 수행을 하게 되면 이 다섯 가지 요소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이 다섯 가지 요소가 자 예를 들게 되면 내 자아를 찾으려는데 너 어떻게 찾는가 방법을 가르쳐 줘야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니네 참선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지금부터 이것을 한자를 그대로 간략하게 저번에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선 이것을 응원해서 한 것을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오 유튜브에 가고 자선을 치든지 참선을 치게 되게 되면 게되 여러분들이 상세하게 설명해낸 것도 있어요 지금은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여기서 자라는 것은 한자 원풀이에요 자, 자아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자 그러면 여기는 손수의 요거는 창과라고 그랬다. 그지자이 자라는 것은 스스로 자 이런 것이 아니라고 했다. 여기 자는 무슨 자? 이 본연이다. 본연. 응? 본연의 자다. 그러면 여기서 손수의 자 총을 손에 창을 들고 있다는 소리예요. 응? 자라는 것은 응? 장군이 뭐 군인이 손에 창을 딱 들고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내 본연의, 자, 본연의 그 근본을 나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자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못떤비지게 군인이 이렇게 다 지키고 있는 내 차를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소리다. 그제 자기 자신이 함부로 못 들어간다는 거다. 그렇게 자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이 자라는 거예요. 넘민이 휘둘리지 않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 일단은 다른 자아가 침범을 한다든지 다른 이 음, 힘이 침범을 하지 못하러 이렇게 다 지키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자아라고 하는 거예요. 글자를 풀어서 이제 갈래가 있는, 상시한 거는 저기서 참고를 하고 자 그러면 난 자아를 찾으면 자아를 찾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참선을 해라는 거다. 자 그러면 참선을 한번 보자고요. 이렇게 되면 빽빽할 거지. 빽빽한 거. 자 사람이 사람이 밖에 이렇게 복잡하고 사람 외부에 사람 인자들이잖아요. 사람 인자에 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을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딱 정리를 잘해라는 것이 참자예요. 참선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우리는 볼일시자 보라는 거다, 그지? 이것이 볼일 시자예요. 보일 시, 그지? 그게 그냥 보라는 건데.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는 농경사에서 주로 하는 것인데 이것이호단자요 하나라는 것 하나. 그러니까 이렇게 막 농지가 이래 있는 것이 아니라 쫙 갈라갖고 하나의 표근으로 딱 만들어진 한개딱 정리된 나를 보아라는 거다 그렇게 정리가 돼 있는 나를 보아라는 거다 참선이라는 게자 그러면 참선이라는 것은 자를 찾는데 참선을 해라 무엇을? 복잡한 나 자신이 복잡한 것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이 정리된 단한 개의 깨끗한 이 상태를 보라 하는 것이 참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볼까 말이야 볼수 있겠나 깨끗한 것을 내 전부 다 정리를 하고 내 자체 본연의 자체가 깨끗함을 보라 하는데 어떻게 볼까 그럼 나는 답을 어떻게 해야 되겠나 아, 물어봐야 될까요 이거? 내가 어떻게 한번 볼게요 그렇게 다시 묻는 거야 이? 그러면 하늘의 주인인데 묻는 거야 이? 그러면 물으면 어떻게 야 그것도 모르나 이렇게 될거 아니야 이? 그러면 자손을 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앉아본다 이. 자 그러면 우리는 나무에 아, 땅에 큰불판에이렇탁 앉아 갖고 있으면 어떻게 앉아 갖고 있으면 자 진짜 하나와 가짜 하나가 이렇게 딱 쓰는 것이 우리는 자 자선이 되는 거다. 자선이 어떻게? 진짜 하나, 가짜 하나가 똑같은데 이것을 하나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인간은 이 구별할 수가 없다는 거다. 왜 똑같은 거니까 어느 것이 진짜지, 어느 것이? 그 옛날에 우리 뭐 왕들이 해갖고 애기 하나나라고 이 잘라라 이러고 잘라갖고 나나라 하니까 그지? 진짜 엄마가 어떻게 양보했다는 사람 이게 두 개가 똑같은데 어떻게 구별하겠나 그것이 옛날에 솔로몬의 지혜라고 그랬지 그렇게 지혜는 똑같은 것을 구별할 수 있는데 이 똑같은 것이니까 구별을 못하니까 이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어떻게 내가 부여를 받을까요 하니까 그지 그 능력은 어떻게 그러면 다시 묻는 거야 어떻게 하면 이것을 구별할 수 있을까요? 물었으니까 어떻게. 그러면 너는 명상을 하거라. 이렇게 된 거야. 그치? 그럼 명상을 이제 보는 거야. 이건 똑같으니까. 자, 봐라. 볼수 있다. 어떻게 해? 자, 어둠을 가리고. 그치? 만사, 잡동상의를 다가리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 태양은. 이 밝음이라는 것은 태양을 가리라는 것은 어떻게 밝음을 가리라는 것은 이잡동상의가 오합지절 망상이나 허상이나 이런 것들이 꽉 차있는 이 세상을 다 접으라는 거다. 접어놓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봐라. 이것이 우리는 천부경이 풀지 않으면 풀수 없는. 천부경 육의 비밀이 풀지 않으면 풀수 없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주의 진리라는 거다. 그지 이것이 자연의 이치요. 인간의 도리라는 거다. 그치? 그러면 자연의 이치와 인간의 도리를 이것이 망상을 다 가려놓고 볼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명자예요. 그런데 어떻게 보라는 거다. 보기는 보는데 어떻게 또 봐야 되는가. 우리는 계속 궁금증으로 가는 거야. 바로 찾을 때까지. 그러면 어떻게 이 나무목이에요. 그죠? 나무목을 나무목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거다. 이것이 우리는 실체라는 거다 실체. 실체를 우리는 보라. 어떻게? 마음으로 보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명상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 잡동상이 망상에 헛상과 망상을 다 접어놓고 진리를 구하는데 이 실체를 마음으로 읽을 수 있어야만이 이것이 명상이라는 거다 그런데 그렇게 쉽나 그만이 그제 그러면 다시 되묻는 게 뭘까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겠습니까 이 단계다. 그러면 우리가 도의 단계라는 것은 이 단계다. 앉아서 참선을 찾는 것이요 그것이 또 앉아서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것이요 내가 어둠을 가릴 수 있는 단계요 마음으로 이렇게 내다볼 수 있는 단계다. 그런데 볼수 단계만 같지그 이상은 못갖는 거야. 여기까지 가게 되면 어떻게야? 우리는 다리도 아프고 다리에 간절도 생기고, 그 가다가 지치 갖고 병들고, 그래갖고 아무 데도 못 가는 거야. 자, 그래서 이 단계를 지나니까, 어떻게, 어떻게 하면 마음으로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딱 하니까 어떻게 되겠나? 어떻게 하겠어요? 하두가 필요하니라. 이렇게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제 하두를 보자. 자 하두라는 것은 우리가 남이 자기가 뭐 도태 했다 해갖고 하두 주고 자기가 똑똑하다 해서 글 주고 하는 것이 하두가 아예 되는 것인데 텔레비전 뭐 보게 되면 하두 하두 했었는데 어, 뭐 2017년에 하두 해사고 기자들 하는 거 기자들 좀 고쳐야 된대 글자 좀 자기가 똑똑하다고 글자 작가들이 하면서 기자들도 고쳐야지 글자도 모르면서 그걸 막쓰버면 되겠나 텔레비전 그 방영하여서 오늘 기자들 좀 자. 이거는 말이다. 말그지 어떻게 여기는 혀설이다그지 그러면 혀로서 말해라는 거야. 하두라는 것을 혀로서 말하는 거예 혀로서 말. 그러면 두라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 우리는 콩 두다. 그지 콩으로 생각하게 되면 이 하두가 안 풀리는 거예요. 자, 여 뒤에는 우리는 기혈이다. 콩 뒤에 기혈이다. 근데 여러분이 사진에 그 밑에 보게 되면 제일 밑바닥에 가면 있어도 가 모르겠어요. 큰사전보은 분명히 있을게요. 이 두개골이라는 게 있어요. 이 콩두가 두개골두예요. 두개골. 두개골이래요. 두개골에 우리는 기혈이 모여있는 거. 이 두뇌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 두뇌와 두뇌 속에 내 두뇌와 어떻게 말로서 우리가 혀로서 말을 해라는 것이 하도예요. 자, 그러면 이것은 안으로 우리는 자와, 자는 우리 두뇌 속에 들어있으니까, 그제? 자와 대화하는 거다, 그제? 하도라는 것은 우리는 내 자와 대화를 할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할수 있다고 하는데 하도만 있어갖고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여, 여기서 여기까지 전달되는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제? 이때 하도까지는 나왔는데 하도 다음부터 좌우와 진짜 연결하는 방법이 필요한 거야 하도만 가지고 또 안된다는 거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두개골이다 그러면 두개골하고 두뇌와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가 또 필요한 거야 자 그러면 우리는 두뇌에는 크게 우리는 내신과 내파와 내 식이라는 존재가 있다 그랬다. 이 하도를 가지고 이것과 통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소통을. 소통을 하라면, 나라는 존재는 이것은 내가 자아예요. 그지 이것이 자아고 이것은 내 현존의 나야. 현재의, 현재의 나와 이 자아와 이렇게 소통을 해야 되는데, 이 소통하는 것이 이 하두가 되는데, 무드대고 소통이 되겠나그죠 무드대고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이야. 자, 그래서 이것이 소통하려면, 내식과 소통하는 방법, 내파와 소통하는 방법, 내신과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거다. 내신과 내파와 내식이 소통하는 방법이 다르다. 자, 그래서 내신과 소통하는 방법의 이 하두가 내신, 하두요. 뇌파와 소통하는 것이 뇌파하두요. 이내식과 소통하는 것은 우리가 명상하두라는 거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나는 어떻게 이 두뇌와 소통을 하고 계속 소통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되겠나? 뭐 귀신 들리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치? 멍청하게는혼 빠진 사람이잖아 그제? 자, 그래서 이 나는 어떻게 이 내식과 돌아오기 위해서 되돌아오기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 우리는 아심 화두라는 거예요. 이것으로 나는 내 현실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여기에 명상 화두에 참나나 자선이나 해가지고 어음풀이를 하면 상세하게 보세요. 내가 이 천재봉양경을 지금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더 상세한 것은 설명할 수가 없다. 그것을 참고하면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뭐 자선이든 참선이든 응? 이 화두든 이것을 치게 되게 되면 글자를 치게 되게 되면 이것을 어음풀이를 한 것이 나올 거예요. 여기서 참조해갖고 더 상세한 것은 여기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자 이런 가정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어떻게 제일 중요한 것은 천재봉양이 나온 거죠 내심하두, 내파하두, 명상하두, 아심하두가 어떻게 나왔는지 이것을 지금 설명하기 위해서 이 가정을 설명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종류는 몇 가지예요? 하두의 종류는 네가지다네가지 지금부터 이것을 우리는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인간이 행복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두로서 연결해서 이 하두는 우리의 두뇌와 연결해 갖고 내가 본연의 자를 아찾아하게 되는데 여기서 사용되어 있는 이 하두는 어떤 방법으로 그 출처가 어디에서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아무 풀어 본다. 예리시절. 자, 그러면 우리 크게 하도라고 하나 보자. 자, 하늘에는 우리 우주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웃음> 자, 하늘에서 우리가 하도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있고 이 속에 우리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비교해서 우리는 무당이라는 것을 한번 보자고요. 자이 무자다. 무자의 글자는 어떻게? 여기에 하늘이 하나 있고 여기에 땅이 있고 이것을 우리는 연결하는 줄손을 하면 되지자 여기에 우리는 무자를 보게 되면 하늘 밑에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 있고 땅 위에 사람이 하나 있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무당무자라는 거다, 그지? 자 여기서 우리는 차이가 나는 거는 명상과 무당의 차이는 우리가 다 개념은 똑같아요. 자이 하두는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것을 사람이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이고 왜든지 알겠지? 지적을 측하는 것이고. 우리는 어떻게 하늘의 뜻을, 응? 어? 하늘에 있는, 이거는 사람, 하늘의 뜻이 아니라 하늘 밑에 있는 뜻,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조상이 되네. 귀신이 되는 거야. 하늘 밑에 있는 것이 조상이고 귀신이고 이거다. 귀신의 말을 이 인간에게 전달하는 것이 무당이라는 거다. 그럼 차이가 완전히 다른 거지? 아, 다르나, 안 다르나요? 아, 답이 없어요. 아, 너무 어렵나? 이렇게 쉬운 걸 갖다가 자꾸 어렵다고 생각하면. 자, 이 하두는 내가 수행을 하는 것은 자, 수행법이라는 천재복양경에서 이야기하는 수행법이라는 것은 자, 하늘의 뜻이 있고, 하늘에 하늘에는 우리는 어? 청계의 흐름이 있다고 그랬다. 그지 하늘의 뜻을 땅에 있는 내가 땅에서 살아가는 내가 사람이 직접 소통을 하는 것이고 자 하늘 밑에 있는 사람 그러니까 하늘 밑에 있는 사람은 어떻게 인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땅에 있는 사람은 인간이지만 하늘 밑에 있는 것은 인간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 인간은 조상이 되든 우리는 신이 되든 아니면 귀신이 되든 이것을 우리는 전달하는 것이 우리는 무당이라는 거다. 그게 크게 나누게 되면. 그럼 수행법은 누가 있겠나? 그러면 무당도 하늘의 뜻을 뭐 받아야 되겠지, 그지? 자, 하늘에 있는 사람이 땅에 있는 사람과 전달려락하면이 전달하는 체계가 있어야 될 거야. 그것이 우리는 말이야 신통이라는 거다. 신통. 이거는 신의 힘을 빌려서 하는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우리는 신통. 이것은 어떻게? 하늘에있뜻가 내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바로 영통이라는 거다. 그런데 신통을 영통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응? 이거는 우리가 의미가 그 완전히 다르잖아. 그죠? 답이 없어요. 자, 하늘의 뜻을 내가 직접 얻는 것이 이것이 화두요. 명상화두요. 내가 직접 하는 것이다. 그러면, 무당이 하늘의 뜻을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이 힘을 빌려서 가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수행하는 방법에는, 수행하는 방법에는 일반 사람이, 일반 사람이 수행하는 거, 이 도를 이루는 거. 그 다음에 우리는 무당이 이것을 수행하는 거. 이두 가지잖아. 이렇게 그려 놨잖아요. 그지 자, 무당은 무당은 어떻게? 이 하늘 밑에 있는 이런 신의 힘을 빌려서 이 통하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자, 진짜의 자, 영혼의 자를 통해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거다. 그러면 결국은 하나는 이것이 영통이요. 이것은 우리는 신통이라는 거다. 그러면 영통과 신통을 우리는 어떻게? 해? 같다고 생각하면 천만이라는 거다. 그치?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수행을 하면 누하고 수행 잘 통해야 되겠노? 아니, 신하고 잘 통해야 자기 그 몸자, 주장신하고, 어, 몸자하고 잘 통해야 되겠지. 그러면 이거 갖고 뭐 갖고 다 통하겠나? 아, 신은 밖에 있잖아. 자기 밖에 있잖아. 자기 몸에 있는 게 아니라. 신은 자기 밖에 있으니까, 어떻게. 그 신하고 주파수가 잘 맞아야 되겠지. 맞나요? 네. 누구만 외계인과 통하려고 하면 주파수가 안 맞으면 통할 수 있겠나? 그러면, 어떻게. 이것과 이것이 통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내 두뇌를 통해서 두뇌를 통해서 이 신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우리는 내파라는 거다. 내파 이것이 내파라는 거다. 그러면 사람은 일반 사람은 어떻게 신의 힘을 빌릴 수 없다 이 말이야. 그 주파수가 필요 없는 거야. 그 주파수는 필요 없는 거야. 그러면 내 영혼과 할수 있는 이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그치? 답이 없나 내 휴양과 주파수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우리는 내 신과 맞춰야 되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사용하는 것이 내심하두가 되는 것이고 여기서 사용하는 건내파하두라는 거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무당이 기도를 하고 있으면 신의 힘을 빌리자면 내파하두 갖고 우리는 수행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신의 힘을 잘 받아들이겠지 그러면 일반 사람은 그것이 없으니까 저거, 피, 저거 하면 어떻게 뭘 부르겠노. 귀신을 불러들이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무당은 이 네파 하두 갖고 절대 기도를 하면 안 돼. 무당이 아닌 사람은. 무슨지 뜻 알겠죠? 이 갖고 우리는 수행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야.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두가 있는데 하두에도 네파 하두 가지고는 절대로 어떻게? 해? 무당이 아닐 경우에는 네파 하두 갖고는 절대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다. 뭐 외계인들을 불러들이는 거니까 안 되잖아 외계인은 뭘까요? 조상도 있고 귀신도 있고 작기도 있고 오만간 다 있다 자 그러면 이 내심 하도 갖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소통이 있는 거 그럼 어떻게 소통이 될 것인가 그렇지? 그러면 그 나라는 존재는 나라는 존재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이 내심 내심과 내파와 소통을 할수 있는 여러분의 능력은 뭘까 여러분이 할수 있는 최고의 능력 최고의 능력 여러분들이 가지고 이런건 보이지도 않은 세계에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최고의 능력은 뭘까 아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음파라는 거다 음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은 음파예요 우리가 지금 보이조호가 보이조호가 날리면 지금 외계인의 외계 우리가 외계 생명체가 있는 것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지금도 막 주파수를 막 날리고 있잖아. 파가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인간이 할수 있는 파를 우리가 내보낼 수 있는 파를 전달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거는 우리는 어떻게 해. 이음파밖에 없는 거야. 음파밖에 없어. 그러면 음파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나. 우리 똑같이 말해갖고 들었겠나? 나는 이거 비슷하게 부산에서 있는 내가 너무 오래 살다 보니까 사투리 조금 해도 서울에 있는 사람들은 잘 알아듣지도 못한다 이 말이야 그지? 말을듣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엉뚱한 소리 하게 되게 되면 게되그거뭐 외계인 이야기나 마찬가지지 엉뚱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 언파와 어떻게 이 내심 하두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이 이거는 자화와 우리는 소통을 하는 것이고, 자, 여기서는 어떻게 이 신과 소통, 이것이 일종의 몸주지, 그제, 이 몸주와 소통하는 거예요. 자, 이 몸주는 어떻게 다음에 뭐가 있다 했어요? 주장신이 있다. 그제, 몸주와 연결이 돼 있지만, 은이 몸주가 주장신이라고 통해요. 이거와 소통을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 파가 일치가 돼야 이렇게 일단은 어떻게 해? 편안하겠지? 자 여러분들이 우리가 수행을 하는데 행복이라는 것은 뭘까? 이것을 아까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행복은 어떻게 해? 주파수가 안맞아 갖고 이것이 여통할라고전 전화, 우리가 전하는 화 거랑 마찬가지 전화 안 받는데 이제 전화 계속하면 얼마나 짜증 나겠노 그지? 그런데 어떻게 딱 맞아갖고 전화 하는 순간에 탁 이렇게 맞으면 어떻게 얼마나 행복하겠나 그죠? 바로 기도, 어? 이 하두 아, 명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딱 일치해갖고 그 명상으로 탁 몰입되는 그 순간이 여러분들의 명상의 이, 이 절정이다 절정. 명상하게도뭔 그쪽 다 밟아주는 것 같이. 참만에 웃기는 소리 좀 하지 말라 뭐, 뭐, 외킴이 막 돌아다니고, 이, 뭐, 희양찬란한 거 빛이 막 나타나고, 웃기는 이야기 좀 하지 말라 그다. 이것이 딱 일치되는 그 순간이다. 그다. 그 순간이면 나는 어떻게, 내 자신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그래서 내 본심을 보는 거야. 이. 일치되는 그러면 우리가 말과, 어떻게, 이 파가 일치되는 거야. 내, 그러면 영혼에 가지고 있는 내 심파, 어? 내심이 보내는 이것은 내심이 보내는 뇌파, 이거는 이 파는 어떻게? 외부에 있는 파를 불러들이는 거예요. 내심 하두는 내 두뇌 속에 있는 뇌, 두뇌와의 소통이고, 이 뇌파는 외부의 그자와 소통을 하는 것이 뇌파 하두예요. 그럼 우리 두뇌 속에는 뭐가 있다 그죠? 내심도 있지만 내심은 기계다 말이 그지? 파는 전달체라 했다. 전달체. 우리 브라주라 했다. 그치? 이 두뇌 속에는 내신과 내파가 내식이 같이 있는데 우리는 이 명상 하도로서, 하도로서 들어가게 되면 이 내신과 연결하기 위해서는 내파가 같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내 두뇌와 연결되는 것이고 이 두뇌는? 자, 내파와 연결되어 있는, 음, 내파와 연결되어 있는 이런 구조다, 이 말이야. 그러면 우리는 음파로서 이 내파와 연결할 수 있는 주파수를 맞춰야 돼. 그러면 여러분들큰 소리를 쳐야 될까? 작은 소리를 쳐야 될까? 에이, 참아. 통할 수 있는 소리를 해야지. 큰 소리, 작은 소리, 큰게 어디 있나? 영원히 부르는 소리 영원히 부르는 그러니까 이 말이 하두를 할 때는 이것이 달라야 돼. 걸리는 같이 하게 되면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이때까지 가장 잘 들어본 적은 엄이 엄파가 가장 잘 들어준 것은 내가 옛날에 그 노무현 대통령 제할때 천주교에서 우리가 그 하던 신부 그 목소리가. 내가 뛰어난 것 같더라. 나 그거는 아무나 할 수가 없겠지. 그러나 우리는 비슷하게 해야 될거 아니야. 내가 누구를 다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그, 그분의 그이 이? 그분이 이 하도 이 언파를 품어내게 되게 되면 굉장히 위력을 가지고 있겠더라 하는 그, 그것을 내가 아직까지도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때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주장신과 신과 연통을 하기 위해서는 내파 하두로 사용하는 것이고, 내 두뇌와 사용하기 위해서는 내심 하두를 가지고 사용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개조, 개발, 편하게 할 때는 우리는 명작, 목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는 내심과 통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내파와 통하는 것이 아니라, 내식과 통하는 것이 있어요. 내식. 내식과 통하기 위해서는 이것이 필요한 것이 우리는 명상하도라는 거다. 명상하도는 종류에 따라서 이것이 달라진다는 거다. 왜? 왜 달라질까 하는 거다. 여러분들이 슈퍼에 가서 물건을 산다고 하네 보자 이거 주세요. 돈만 주고 이거 주세요. 뭐줄거 뭐 모르잖아. 그쵸? 나는 뭐 라면 주세요. <웃음> 커피 주세요. 해야만이 될거 아니야. 명상, 이 내식에는 워낙 복잡한 것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달라 하는 걸 주는 거야. 애기들이 젖달라 하면 젖을 주는 거지. 애기들인데 어떻게, 젖달라 하는데 애기 까자를 줄 수는 없는 거잖아. 그죠? 마찬가지다, 이 말이야. 그러면 명상 하두는 자기가 하고자 하는 행복을 찾아서 자기가 두뇌가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그 분야에 요구하는 두뇌, 목표고 설정이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버렛 미션이라는 거다. 이것이 바로 보레미션, 우리는 명상하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목표가 있는 거예요. 애기가 어떻게 집중력이 떨어지게 되게 되면 어떻게? 집중력을 높이기 위한 명상하두. 내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게 되면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명상하두. 내가 단순하게 여가를 선종하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하두. 내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하두 이런 것이 달라지겠지. 그다음에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것은 이제는 고령화 시대가 되기 때문에 참 어떻게 보면 병원에서 20년 동안, 10년 동안, 20년 동안 아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는 시간들이 많다 말이야. 병원에 가면 엄청나게 많아요. 이런 것도 어떻게 자기가 스스로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야. 아무리 칼을 잘 두고 칼, 큰 칼이라 하더라도 죽음 앞에 두렵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나, 그 그러면 그 두려운 것을 내가 스스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이 호스피스 명상법이라는 거다. 이 두려움을 떨쳐내는 거야. 그렇게 우리가 이 브레미션 생활 명상은 실질적으로 일반 우리가 생활을 하면서 행복을 찾아가고 내가 안목을 안, 안, 알작하게 편안하게.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이 두뇌 수련법이에요. 두뇌 수련법. 그러면 이 하두가 이렇게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서는지 여러분들은 이제 아시겠죠자 이렇게 하두가 놓는데 이 하두가 어디서 놓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지금부터 이 하두가 어디서 놓는지 한번 보자고요. 자 하두에는 우리가 네 가지 유형의 하두가 있고 이 하두의 출처는 출처는 천재 봉양경이다. 그러면 이것을 우리는 한번 보자고요. 자 이것이 우리는 천재 봉양경이에요. 천재 봉양경은 우리는 모든 것들이 내가 통할락하면 내 말이 그 내파에 통하겠나? 모든 것은 경이에요. 경이라는 것은 글자가 아니고 좋은 말이 아니라 내가 이 영혼과 이 세계를 통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것이 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등뭐 솔직히 말해서 뭐, 경들 을 보게 되면 경이 아닌 것들이 많아요. 글이에요, 글. 일기장. 일기장은 경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통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경이잖아. 그죠? 그래서 이게 천재봉양이인데 여기는 우리는 크게 네 분야로 나눠져 있어요. 이맨 밑에 다섯 편은 개인경이에요. 자 여기서 네 개를 하게 되면 첫 번째는 천주 편이에요. 천주라는 것은 우리가 어, 우리가 사람이 아니에요. 이 우주 대자인의 기운을 기운의 주인이에요. 천기의 주인이 그렇게 사람이 아니다는 거다. 이 천주 편이고. 두 번째는 천운편이에요. 이천운편이라건 내가 나에게 준 천운이 아니라 하늘의 기운이에요. 그러면 나는 이 팔을 어떻게 쏴야 되겠나? 하늘의 기운 따라 쏴야 되겠지. 그죠? 하늘의 기운 따라 쏘는 거야. 그래서 천운편이에요. 그래서 이 천운편 속에, 천운편 속에 여러분들이 명상하도가 다 들어있는 거야. 이해 되시죠? 이천운편 속에 여러분들이 명상하도를 풀수 있는 방법이 여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편에는 천복편이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 질락하면 네 가지 유행이 있다고 그랬죠. 천명, 천인, 천복, 천덕이 있다. 그치? 그러면 내가 나에게 주어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이 천복편이 있어요. 그렇게 하늘의 기운이 그 사람하고 주파수가 맞을 때그 사람인데 그런 큰 복을 갖다 주는 거예요. 이것이 천복편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이것이 천문편이 있어요. 천문편. 천문편은 어떻게? 여러분들이 하는 애는 몇 개의 문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 영혼의 세계에서 몇 개의 문이 있다? 여덟 개의 문이 있다 했잖아. 그쵸? 그것이 팔간문이잖아, 그죠? 여덟 개의 문을 여덟 개의 문을 열어 주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가 큰 사업을 한다든가 장사를 한다든가 내가 큰 목표를 해갖고 이렇게 공부를 한다고 할때 내가 길이 열려 있어야 될 거잖아. 어떤 길이든 여덟 개 8개 중에서 여덟 개의 길 중에서 한 길이라도 열려 있어야 내가 그 길로 갈 거잖아요. 이게 땡땡 다 막혀 있는데 내가 어디로 들어갈까그성 안에 그성 안으로 들어가야만이 어떻게 해? 내가 그 목표를 해가지고 성공을 하고 그게 뚜렷하게 업적도 남기고 우리가 공덕을 쌓을 수가 있는데 물이 다 잠겨져 있는데 여러분들은 어디로 들어갈까 담치기 해야 되는데 천국의 그 담이 아무나 그 담치기 할수 있겠나 그죠 그래서 이 천문을 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인데 는 어떻게 이 천문을 다 알아요 벌써 팔관문을 다 가르쳐 셨기 때문에 무슨 문이죠 아 무슨 문이고 이건 병문 진짜 병문이야 이. 이건 병문이고 저는 응? 뭐, 뭐, <웃음> 그는 병문이 아니고 병과 관련되 있는 문이고, 그거는, 이거, 이제, 선천문이에요, 선천문. 나중에 보면, 병문, 선천문, 이렇게 나눠져있어요. 덟개 문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용문이 아니고, 그런 거 아니고, 다른, 게 특별한, 이게 들어가는 천문은 따로 있어요. 지금은 우리는, 여기서, 우리 팔강경에 보게 되면, 일단 그기 있는데, 그 내부적으로 풀게 되면, 풀로 들어가게 되게 되면, 그게 문이 또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인생만사, 인생문, 청담지통, 학술문, 그 다음에, 구궁수면 건강문이라는 거다. <웃음> 뭐. 나는 인생만사 인생문, <웃음> 뭐. 무아덕경문 <웃음> 그러면 가르 줬는데 맨날 하면서 그것도 뭐. <웃음> 그런데 거기 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 에 들어가서 다섯 개또 여덟 개의 문이 있어요. 단잔는 거. 진짜 공부하는 문. 아, 고속에 들어 인생문으로 들어가게 되면 또 여덟 개의 문이 있어요. 응? 그거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있어야 풀어트지 뭐, 이것도 못 하는데 뭐 그까짓. 아마 그, 그렇게 갈수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내가 갈수 있는 큰 대문, 대문이 두 개가 있는데, 큰 문이 두 개가 있는데. 그, 문을 여는 거예요 문을 여어야그 안에 들어갈 거잖아. 그래야 그 가서, 뭐, 내, 네, 그 안에는 우리는 어떻게? 욕이 부과되어 있어요. 인간의 야욕, 팔욕이 그게 포함되어 있는 거에요. 문을, 못 들어갔다. 아, 문을, 문을, 어, 문을 일단 열고 들어가야 거기에 또 정말로 중요한 보석이 들어있는 여덟 개의 문이 있는데, 그거못 같이 그거 당연히. 하는데 거기에는, 그 주변에는 여덟 개의 우리는 욕심이 꽉차 있는 거야. 야욕 이게 저 옛날 아욕, 야욕 이런 거 있잖아요. 여덟 개의 욕심으로 꽉 차져서 거기에 그 문에 도달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놓은 거야. 이것을 뚫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진짜의 법에 이 지혜를 얻을 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나오는 거야아주까지 멀지. 그제 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큰큰 큰 문을 일단, 아까 우리 인생, 인생만사, 인생문,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팔관문을 통과를 하게 되게 되면, 이 해고로 꽉 차있는 공간이 있어요. 이런 공간, 천하야, 이게. 누구말때나 넙지에 가게 되면, 갈대밭이 수없이 펼쳐져 있는데, 그 가운데 내가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돼. 응. 그 떨어져 있는데, 거기서 그것을 비껴 가게 되게 되게 되면, 여러분들이 정말로 필요한,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경지에 가는 이, 여덟 개의 문이 있다는 거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는 선천문이라고 내가 얘기했대 그거는 내가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자이 문을 여는 과정이에요 여기까지가 우리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천재가 천재라는 거예요 천재 우리가 그냥 아주 가지고 상차림 나눠놓고 비나이다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아니고 이것을 차근차근히 문을 열어줘야 돼 그러면 우리는 천주인데 그래서 3일 신고에 우리는 어떤 것이 있나 보자고 3일 신고에 이런 말이 있을 거야 그죠 이런 말 봤나 3일 신고에 이런 말 봤나 그렇게 그러니까 3일 신고 이것이 고하는 거다 어떻게 말로 고하는 거야 그 제사 찬사 리고 뚱딱땅 춤추고 자꾸 추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고하는 거야 어. 아, 그래도 고하는 거, 이 구하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단계별로 우리는 어떻게 네 단계의 일을 구하는 단계가 있는 거에요. 네 단계가 있다는 거에요. 이 구하는 것이 어떻게 네 단계가 있는데 첫 단계가 우리는 천주고예요. 두 번째는 천운고가 되고 세 번째는 천복고가 되고 네 번째는 천문고가 되는 거에요. 자, 여기에 가게 되게 되면 우리는 문을 연다게 하고 그냥 문이 열리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자, 그러면 여기에 천주고로서 우리는 한 개의 문을 구하는 것이고 그러면 그 문이 그 북소리를 듣고 받아 들이게 되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는 천운고를 여는 거야. 누리는 거야. 아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모든 것을 이 순서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야 뒤에 갈수 있는 거예요. 내천 문이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야 될 거잖아. 그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일반 원경이에요. 원경 이 문을 열어놔놓고 이 문을 열어놔놓고 아 전부 다 여기서는 고니까 전부 다 하늘에 들리라고 북소리. 네, 저기 치는 거야. 이해되지? 이것이 원경을 열어놔놓고 사람의 길을 여는 거야, 이제. 그러면 여러분들이 사업이라든지, 큰 사업이라든지, 큰 장사를 하는 거지. 우리는 산에 가서, 뭐, 산신인데 밥 주는 게 아니라 하늘에 구하는 거야. 그렇게 산 꼭대기 갈 필요 없는 거야. 그래서 이제 단을 한개 만들어 갖고 해야 되겠지. 이? 있는, 단이 있는 데는 하면 되고. 이? 자, 그래서 이 원경을 기본적으로 풀어놔놓고 여기에 내 개인경을 우리 천재복양경을 개인천재복양경을 우리가 풀게 되는 거예요. 풀면 자, 왜 그러냐면 하늘의 문은 이런 것인데 자, 이게 사는 거는 오늘 이런 사람이 오늘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천재복양경을 천재를 복양하니 하오니 이렇게 되겠죠 하오니 자 천문의 길도 열어주시고 천복의 길도 열어놓고 천운의 길도 열어놓고 천주에게 천달될수록 전하소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게 다 열어놓고 놔 신고해놔놓고 이제 갱경을 하는 거야 이것이 우리는 천자라는 거다 어딘지 이것이 천자라는 거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뭐 간단하게만 보자 어디까지 있어 이것이 33페이지, 34페이지 네 자, 이 원경이 이것으로 돼있는이것 굉장히 길어요 엄청나게 긴거예요 이것이 34페이지고 이 뒤에는 한번. 이렇게 갱경은 21페이지로 되어있네요 그지? 이경이총 그러면 총 60페이지 60, <웃음> 64페이지로 되어있네요 이것이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뭐 제사실 상차리고 이 중요한게 아니고 하늘의 뜻이 당할락하게 되면 차근차근히 그것을 정리를 해놔 놓고 여기서 내가 갑니다 하고 가야될 거 아니야 문든 다 닫아놓고 내가 가면 뭐, 뭐 헤딩만 하는거지 뭐 답이 어디 있겠어 그쵸? 그래서 이것을 큰 일을 하고, 큰 길을 가는 거, 이럴 때는 어떻게 이차차은 원경 갖고 여드나 놓고, 이 개인경 갖고 이제 그것을 뚫고 전달을 하는 것이 이 천재라는 거다. 천장가아 천신인데 기도하고 하는 게 아니다. 이매리천재가 무슨 천신인데 기도하는 거야? 그런데요. 음. 개인 꼭 개인 차이저, 아, 그거는 뭐,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거는 내가. 아, 그까지는 내가 모르겠다. 옆에서 엄마는 해줄수 있다 했잖아. 그렇게 자식들은 엄마, 할머니가 되는 거제 응? 엄마는 이 예, 자식들은 이쪽에 친정 그 모가 그보다는 어때 시댁보다는 이 친정 쪽의 기운이 강하게 미친다고 했잖아. 그렇게 자식들은 어떻게? 엄마가 아니면 왜 할머니가 하는 거야? 이? 그 줄을 타고 있기 때문에. 먼저 이제 친할머니가 하게 되면 이거는 굉장히 효과가 떨어질 것 같아, 그지? 자, 그래서 이것이 이제 외할머니 쪽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피줄이, 그 기운의 흐름이 그쪽으로 흘러갔기 때문에, 그래서 엄마가 못하면 외할머니가 하는 거야. 외할머니가 하게 되면 이 손자들을 잘 돌볼 수 있는 거예요. 음. 음. 아, 그거는 한 경우로 갈수 있지. 예 예, 예, 예, 그거는 이제 그거 하는 거니까. 아, 이름만 바꾸면 안 되지. 그러면 내경 하고 내경 하고 뭐이 목적이 있잖아. 그런데 이 중간에 가게 되면 목적에 따라서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 음, 그거는 목적이래 일반적으로 수행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운명 본에 대해서 똑같은데 그 목적이 있을 때는 달라진다. 주기가 아니고, 이건 목표. 문이니까, 어느 문으로 갈게. 주기가 아니라, 문을 어느 문으로 열 것인가가 중요한 거잖아. 그치? 내가 이 길로, 이 길로 가고 싶은데, 아이, 운명주기가 낫다 해갖고 가는 게 이게 아니고, 내가 이, 이쪽으로 그이 문을 열고 가야 되는데, 저쪽 문이 자꾸 열리면 안 되잖아. 나는 이 문을 열어야 되지만은, 가는 길은 이 길이라면 이쪽 문을 열어야 되는 거야. 그렇게 그 목표가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이, 천재를 하는데, 뭐, 이렇게, 뭐, 감사의 그, 텃밭에, 누구말따나 산에 가서 산신인데 밥 한번 주고, 천재를 거는 그게 산신인데 천재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하늘의 기운인데 하는 거다. 그런데, 우리 상, 상을 좀 차려놓는 거는 어떻게 해? 산신인데 깨방 놓지 말라고, 응? 자키들인데 깨방 놓지 말라고 이게 주는 것이지, 이것이 하늘에 누구인데 뭐제신지내고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야. 이거는 완전히 경으로. 여기에 제일 중요한 것은 하늘이 들릴하는 이 천북이 필요하겠지. 하늘이 들을 수 있도록 이 천북이 필요한 거야. 음, 응. 천북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거기는 네 가지 복이 있다고 그랬다. 이네 개의 복 이것을 만들어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천재 복양경 속에 생각해 봐요. 이 천운 천운이 했지. 천운고 천운군 하늘에 듣기는 소리다. 그지? 그래서 이 뇌에서 드을수 있는 것이 하도가 거기서 뽑혀 놓는 거야. 그, 그, 저, 그 뭐고, 천운 경속에서, 야 이거, 어? 수리법칙에 의해서 이게 놓는 거야. 그거는 이제 내파를 하게 되게 되면 바뀌지겠지. 내심 이 하더라도 옆에서 해방 노는 사람들이 있다면 바뀌게 돼요. 내심 하두를 하더라도 자기가 벌써 이런 신기가 많이 잠복하고 있는 사람들은 이것이 통했을 때는 이 말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그렇게 보면 시키 보면 옆에서 딱시키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뭔지 다 안다. 이 사람이 지금 상에서는 자기는 무당이 아니다 할지라도, 아니다 할지라도, 이거 동자가 붙어 갖고 장난치는지, 선, 할아버지가 붙어 갖고 장난치는지 다 안다는 말이야. 우리가 명상하라고 망 앉아 있는 게 명상이 아니다고 했잖아. 내심을 <목소리> 해도 그런, 러 내심도 해방 놓는 거 아무것도 없는 사람에서는 내심은 자기가 스스로 깨닫는 거지만은, 내심을 하더라도 옆에서 이런 것이 내 몸에 잠복을 해갖고 내 주변에서 맴돌 때는 탁탁 친다는 거다. 그럼 딱 치는 순간에는 어떻게 목소리도 바뀌고 하는 모습도 바뀌고 그런다니에요 경을 하다가 어떻게 아기가 장난치면 어떻게 되겠노? 가닥에 아기 목소리가 높은가? 분명히 그런다. 그래서 아니지. 우리는 이 내심 하두와 내파 하두만 안 하고 명상 하두는 알아서 해라잖아. 명상은 내식이기 때문에. 명상 하두는 자기가 집에서 하는 것이지만은 이 내심 하두와 내파 하두는 처음에 훈련을 받아야 된다는 거다. 응. 잡아놓고 난 뒤에는 명상으로 들어가라는 거다. 그런데 내심 하두와 명상 하두는 명상을, 이 지혜를 얻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신적인 존재를 치유하고 기회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야.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됐어요. 오늘은, 어, 5분 시간에는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일단 씻다가 하든지 하겠습니다. 고맙니다고 해야지.